요 안에 근데 이걸 어떻게 할지 음. 몰러서 아니면 여기다가 뭐 배낭 메고 있는 사람 네. 그런 걸 안에다가 한번 집어 넣어볼까 여기다가 음, 네. 한번 해보자 그럼 또 세이브 잠깐 해놓고 네. 사진 찾으러 가자 아까 프리픽 해가면 되겠지 아까 트래블 치니까 막 나오지 않았었나 네 맞아요. 탭을 쳐서 배낭내고 가는 적당한 사람 일러스트 같은 걸 써도 될것 같고 네. 혹은 뭐네 마음대로 그냥 그냥 일반 사람 사진을 써도 될것 같고 지금 내가 이런 거 중에 하나 먹고 싶은데 그런 거? 네. 그래 그런 거 하나 하자 이것도 일러스트네 다운받고 네. 열면 또 AI에서 열리겠지? 네. 그럼 이거는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을 거에요 그 중에서 이게 아마 그룹이 또될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음... 그림자 빼고 그 더블클릭해서 들어가 봐봐 따로 선택되지? 응. 음. 그래서 컨트롤 C 아니 아니 드래그 해야 되 응. 컨트롤 C 적당히 맞췄으면 엔터 쳐서 만무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얘를 하나만 둘 수도 있는 거고 소스가 여러 개더 있으니까 또 복사해서 얘 뒤에 줄줄이 그냥 계속 세우든지 에이. 뭐 해도 될것 같은데 나는 네. 이거 한번 해볼게 요거 요거 요요에네 복사를 해서 붙여놨는데 네. 어 문제가 있다 반대 방향이야 어떡하지? 네. 저, 봐봐 반대 방향이잖아 됐네 반대 방향일 때는 여기를 잡고 당기면 이렇게 뒤집어져 네 근데 너는 바로 될 거야 나는 지금 이게 비율이 고정돼서 그렇거든 네. 그래서 반대로 뒤집고 으시 싶을 때는 네. 위에 옵션에서 여기 네. 봐봐 위에 옵션 옵션에서 체인을 풀고 네. 이게 체인을 묶이고 풀고 있지 그지? 여기 W 있지? W가 가로라는 뜻이잖아 이 W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뒤집어져 오네 음, 이거는 H는 위 아래로 뒤집어지는고 했지? 네. 이렇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 뒤집을 수 있거든? 니 음. 응. 네 거는 사람 얼굴이 없구나 네자 뭔가를 계속 우리 첨부를 하면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넣었잖아 너 보고도 눈을 꺼보면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지, 그지? 니도 하나만 넣어보고, 뭐 이렇게 하나만 넣는 게 좋나? 두개를 넣는 게 좋나? 음. 아니면 얘네들이 이렇게 줄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하는 게 좋나? 아니면 좀 자유롭게 배치하는 게 좋은가? 배경 때문에 너무 복잡한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네. 어, 그걸 보면서 그냥 적당하게, 어, 느낌 나는 대로 그냥 배치를 하면 돼. 음. 나는 약간 그런 느낌 음. 내고 싶었거든 그 공항에 음. 네. 사람들이 서로 다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막 게이트로 주르륵 가고 있을 거잖아 네. 난좀 그런 느낌을 내고 싶었고 음. 약간 너의 느낌은 그런 느낌이네 지금 밑에 배치를 하니까 네. 술래자 느낌이 나네 산티아고 네. 술래자 뭐 이런 거 있다 약간 음. 네. 그런 느낌 나네 음. 네. 그러면 네. 너는 뒤에 있는 얘를 네. 아예 붉은색으로 확 만들어 버려도 되겠는데 음. 한번 바꿔볼까 그거 네. 자 그러면 일단 사람은 가리니까 네. 사람을 전부 다 눈을 닦고 일단 사람을 사람을 꺼버리라고. 아니야, 그냥 눈을 꺼버리면 안 보이잖아. 음. 뭔가 조절해서 엔터 쳐야 된다 이거. 어. 어. 그리고 레이어는 위로 올려놔. 안 쓰고 있는 건 이렇게 어 닫아버리고 레이어를 항상 크겠어안 쓰고 있는 거는 항상 접어놓고. 네. 어. <웃음>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선택을 해야겠지, 그렇지? 네. 자 그런데 여기 부분은 어디에 있는 레이어야? 이거는. 레이어를 먼저 찾아야 돼. 그 작업을 하려면. 그 벡터 그지? 벡터 여기 있지, 그지? 네. 여기서 이만큼 부분에 색깔을 이제 바꾸고 싶거든? 네. 그럼 요만큼만 선택을 해야 되잖아. 네. 자, 선택을. 얘는 정, 그러니까 뭐, 딱 맞는 어떤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모 도구나 동그라미 도구로 하지 말고, 음... 여기 도구 안에 보면 이런 게 있어. 올가미 도구라고 있어. 요고. 그 밑에 아, 꾹 누르면 올가미 도구라고 있지 얘는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하면 마우스로 네. 이렇게 해서 첫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면 돼 네. 그렇게 선택하는 네. 방법이 있고 거기 보면 폴리곤 다각형 올가미 도구 있지 네. 얘는 어, 너 군대에서 가끔 해봤지 네. 찍고, 오, 찍고 찍고 찍고 돌아오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가장자리를 적당히 이렇게 둘러서 선택을 할 거야 네. 적당히 자 그러면 이 폴리곤한 라소트로 쓰는 게좀더 편할 거야 네. 다각형 <웃음> 선택을 하고 자, 요걸 내가 하듯이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을 해서 한 바퀴 돌려봐봐. 원래 이 찍으면, 이 찍는 게다 보이는데 아마 나는 화면 녹화 프로그램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음. 마무리까지 오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딱 나올 거야. 됐지? 네. 자, 그럼 이게 이제 이만큼 안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뜻이 됐거든? 네, 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어, 색을 바꾸거나 뭐 하는 것들이 다 어디 있었지? 색? 이미지. 네. 보정. 네. 그죠? 조정이 있었지. 들어가 봐. 조정. 자, 그 안에 색을 바꾼다. 색조. hue and saturation. 네. 응. 색조 채도에 들어간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hue 값을 왔다리 갔다리 해봐봐. 음. 응. 됐지? 음. 그래서 니한테 어울리는 색깔 하나 골라. 음. 네. 채도를 조금 더 높여주고 왔다리 갔다리 해야지 그 색깔 정확하게 나올거야 네가 원하는 붉은색 개통이 됐어? 음. 네. 다시 사람 한번 켜볼래? 사람... 응 음. 이제 태양 느낌 나나? 네 그런데 조금 더 나는 먼하는 뭐 짓을 더 꾸미고 싶거든? 약간 이게 이글이글해진 내지는 이게 골뱅이 태양 같은 그런 느낌 더 내고 싶어서 네. 좀더 찾아보자 다시 아까 거기 돌아가서 됐응 그러면 이런 것들 아마 나올거야 음. 여기 썬팩이라고 있네. 네. 그런 거 그냥 뒤에다 넣어버리자. 음. 이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 그 버려라 이거는. 음. 덮여있는 거다 딜리트. 음. 응. 그거다 그룹으로 선택되어 있거든? 음. 그룹을 할 때는 보통 컨트롤 g를 눌러. 음. 그룹을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음, 거기다가 그냥 더씌워버리든지 아니면 속에 넣어버리든지 음... 아니면 네. 아까 전에 그거 다 없애버릴 수 있었잖아 네 아니, 그렇게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안 넣어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그 태양을 골라서 넣든지 음. 나름 괜찮은것 같아? 네 음, 그럼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한다 치자 네. 자 마무리 이제 비례적으로 조금 봐야 될것 같은데 네. 어뭐 이렇게 공간을 둔 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멀리서 딱 봤을 때 약간 여행하는 느낌도 좀 바로 오고 음. 좀 배경 때문에 약간 복잡한 감이 있어 음.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이건 어때? 음. 좀, 음. 좀 심심하지? 네, 애매 둘 중에 사이 뭐가 애매해하지 그지? 네. 이럴 때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 그 그림자 먹어져 있는 지금 그 개를 네. 선택을 하고 네. 위에 가면 투명도라고 있어. 네. 오페스티 혹은 투명도라고 있지. 그 수치를 조금 빼볼래. 네. 어떻게 보여? 좀 그날 좀 심플해졌지, 그렇지? 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음. 음. 이렇게 이제 마무리할까? 네. 자 그러면 세이브 한번 하고. 자 지금 얘가 PST 파일이잖아. 네. 인쇄소에 얘가를 갖다 줘야겠지. 음. 근데 인쇄소는 우리하고 포토샵 버전이 안 맞을 수도 있어. 네. 그래서 피, 인쇄소에 맡기거나 인터넷으로 이걸 어때서 출력을 원할 때는 PDF 파일로 만드는 게 가장 좀 안전빵이야. 음. 자, 파일 메뉴 가서, save as. 저장하기. 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눌러서, 그, 포맷, 속성, 형식 중에. 네. 여기에 있다, PDF. 음. 음, 그걸 골라. 자 그리고 그 밑에 컬러 있지? 네. 색상을 CMYK를 체크를 해 그러면 뭐 이걸 저장을 해주겠다는 건데 사실 크게 안 해도 큰 문제 없어 그냥 pdf 파일은 대충 우리가 지금 색깔을 다 맞춰서 열었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내도 크게 문제는 없어 pdf 레이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이 상태 있지 이렇게 해도 되고 요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해도 되고 아니면 요 옆에 있는 아까 전에 그 뭐였지? 어, 요런 걸 눌러놔도 되고 음, 응. 네, 응. 두 개가 동시에 안 되거든 음. 근데 이거는 음. 보통 저, 이말 그대로 저해상도 인쇄 설정이잖아 네. 근데 지금 우리는 300dpi로 했지 음.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냥 레이어만 체크를 내놓고 저장 혹은 레이어 체크 안 해도 크게 상관없어 네. 응. save as copy는 복사고나 하나 만든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니까 이 상태로 그냥 저장 버튼 누르면 그냥 끝나 오케이 그럼 바탕화면에 pdf가 하나 만들어지고 네. 이 저장하는 pdf에 뭔가 저장하는 창이 하나 나오거든 네. 옵션을 도전하는 건데 뭐 압축을 얼만큼 할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어 음. 기본값이 다돼 있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 없이 저장. 다시 거기서 저장 save 음. pdf 눌러주면 끝나. 그럼 이 pdf 파일을 이제 인쇄소 같은 데 갖다 주면 되지 음. 근데 우리는 실수를 하나 한게 있어 여기서 a3로 만들었잖아 네. 그러면 a3 용지에다가 그대로 인쇄를 해주는 게 아니고 네. 보통은 종이를 A0 그러니까 원판에다가 아, 얘를 토, 네. 그러면 얘는 빼곡하게 그 위에다가 여러 장을 동시에 하겠지 네. 네. 한 번에 수십 개를 동시에 인쇄를 한다고 아, 그럼 그 인쇄된 거를 나중에 자르겠지 아, 네. 네. 근데 기계가 레이저 커팅을 해 딱딱 네. 근데 자르다 보면 겹쳐있을 거잖아 이만큼이 네. 이걸 칼로 쭉 자를 때 보면 약간의 미세하게 이렇게 오차가 있어 그래서 네. 이 가장자리에 네. 어, 재단선이란 걸로 음. 그래서 원래 게 내가 a 3다 그러면 작업물은 잘려나가도 괜찮을 정도의 상하좌우에 3mm를 넣어줘. 네. 지금 우리는 그 작업을 안한 거지. 그래서 만약에 습득하고 잘리면 그 부분이 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어. 네. 자 그럼 얘를 이제 다 만들었고 웹용으로도 올릴 거잖아. 네. 자, save for web. Ctrl Alt Shift S를 누르면 창 하나 뜨지 네. 자 거기서 프리셋을 JPG 하이 정도 해놓고 자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지금 사이즈가 크잖아 그지 네. 거의 한 50메가 가까운 게 1.6메가 1메가 정도로 줄어들거든 밑에 여기 보면 보이잖아 그지 1메가 정도로 줄어들지 그래도 얘는 사이즈가 엄청 크지 지금 네. 3천 얼마가 나오고 있잖아 네. 여기서 한번더 줄여 음. 여기서 줄일 때뭐 예를 들면 뭐한10 80으로 맞추면 한이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겠지, 그지? 아니면 뭐 1000으로 정확하게 맞추든지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올릴수 있을 만한 정도의 크기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지. 자, 이 상태로 세이브하면 사이즈가 작아진 놈으로 JPG가 하나 더 만들어지겠지. 이런 것들은 보통 게시판에 올린다? 그러면 게시판 들어가는 넓이에 최적화된 사이즈가 아마 있을 거야, 그 게시판마다. 그런데 이제 넣어주면 되고. 네. 자 그럼 지금 두종류를 만들었지. 한번 열어볼까? 포토샵은 잠깐 더 내려놓고 응, 저장하고 꺼. 일러스트도 끄고 음. 자 지금 보면 뭐잘 만들어놨네. psd 파일은 다음번에 수정할 때 계속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pdf 파일 하나 만들어놨지 그지? 네. 자, 인쇄용으로 하나 만들었고 jpg는 인터넷에 올리는 용도로 만들었다. 음. 오케이 잘한 것 같아.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출력 학교 그체감 출력소 같은 데 있잖아 요 거기 가서 맡기면 그냥 적당히 알아서 출력을 해줍니다 자 지금 거의 막뭐 작업을 같이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오늘 과외식으로 했네 그죠 하다 보니까 약한시간 지금 좀 넘어서 한시간 10분 정도 20분 정도 녹화를 한것 같은데 또 편집을 해서 이만큼 줄일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도 이제 협도가 작업하는 과정을 다 봤을 거고 그리고 저는 아예 디자인을 전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그래도 색깔에 대한 감각 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웃음> 제도교육 교육을 정상적으로 <웃음> 받고 미술 시험도 치고 했을 거잖아 그지 네, 그렇죠. 밟아온 정도의 <웃음> 수준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학교 다닐 때 그냥 관심 없어서 안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색깔 고르거나 할 때도 어잘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든 건내 개인 이에요 그냥 내가 이뻐 보면 끝나는 거고 돈을 받고 해준다? 네. 그거는 이제 그 사람 마음에 들어야지.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해줘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디자인의 속향인 거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어, 어떤 돈을 받기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내가 필요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드는 거니까, 음 한요 정도만 해도 나는 충분히 잘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이게 이뻐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일 이뻐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알아? 게... 아, 얘가 그냥 적당히 네. 뭐 포토샵이 제한 이틀 배운 거잖아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런 거 뚝딱 만들었잖아 다가져왔어 그래 맞아 네. 이게 무슨 뜻일까? 디자인은 네. 내가 잘 그리는 거 중요하기는 해 근데 감각이 필요해 잘 소스들을 거. 잘 주워와서 네. 적당히 버무려서 네. 색감각만 어느 정도 있고 색감각 없다? 상관없어 흰색 검은색만 쓰면 되거든 네. 그치? 적당히 음. 버무리고 폰트도 마찬가지고 네. 내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 폰트는 또 적당히 이쁜 거 다운받아서 무료 주면서 골라서 쓰면 되는 거잖아 그냥 다 보면 어떤 느낌이지? 그냥 다 적당 적당 적당 짜짓기의 느낌이 있지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생활 수준의 디자인인 거예요 음. 돈을 받고 하는 디자인이 아니고 생활 수준의 디자인은 이정도만은 충분하다는 거지 그걸 지금 아주 잘 따라오고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내가 숙제를 또 하나 줄게 <웃음> 네. 숙제를 하나 줄 건데 <웃음> 네. 포스님이 해봤잖아 그지? 네. 그럼 앞으로는 이건 안해도 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네. 어뭐 이런거는 굉장히 잘 만든 거 가지고 갖고 하고 선생님 저하고 똑같이 만들고 싶어야 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대가 내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안 가르쳐줘도 니네 만들 뚝딱뚝딱 만들 수있잖아네그죠 충분해. 네. 네. 이정도 됐고 네. 그러면 이제 인쇄물 하나 만들어봤잖아 그럼 두 번째 인쇄물 하나 만들 건데 네. 대학생들이 명함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 대외활동 나가면 특히나 네. 회사명은 아니지만 어느 대학교에 뭐누 누구 카톡 연락번호 네. 이메일 정도까지 적어서 다니잖아 그지? 어, 블로그 밑에 이렇게 도 맞아 어, 거기도 쓸수 있고 그래서 숙제는 네. 명함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음, 명함인데 명함은 앞면과 뒷면이 있어 어, 아네 그지? 두 가지를 해야 되겠지? 네. 명함도 보면 세로 명함도 있고 가로 명함도 있어 네. 근데 명함 사이즈는 모르잖아 검색하면 나오지? 검색을 하면 나오겠지 그지? 가, 검색을 해서 만들어 오는 것까지가 음. 숙제야. 그럼 명함은 어디에 쓸 명함을? 니가 직접 쓸 거. 앞으로 니가 쓸 거. 쓸... 어, 아직 회사 소속은 아니지만 네. 그냥 인간 격도다 어, 네. 어, 그거를 네. 보여주는. 네 알겠습니다. 디자인은 니만들어대 네 돼. 네. 어떻게 해도 상관 뭐좀치치스럽게 만들어도 되고 뉴트럴스럽게 만들어도 되고 하고 디자인을 한 번도 네. 안 해본 걸딱 접근할 때 어떻게 하는지는 아까 다 알려줬잖아. 찾아보면서. 찾아봐서 네. 아 요새 스타일이 구나다 보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전에 핀터레스트라고 알려졌지 네. 거기 네임 카드라고 치면 어마무시하게 나올 거야 네. 아마 네. 어. 네. 그다 보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이즈야 명함은 받으면 보통 어떻게 하지? 명함 지갑에 지갑에 넣거나 네. 내가 누구한테 줄 때도 명함 지갑 따로 있는 경우가 있지 그지? 네. 근데 이걸 잘못 만들면 안 들어가 가네 그좀 짜증나 네. <웃음> 그러니까 <웃음> 나는 요즘은 약간 그렇게 만들어 원래 사이즈보다 약간 더 작게 만들어 음. 넣고 빼기 좀 심하게 하라고 어. 뭐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네모 저번에 네명한본 적 있지? 네. 아예 네모나게 그냥 일부러 음, 그러니까 서로 명함 주고받으면서 입 한번 뗄라고 네. 어이 명함 이쁘에 이런 얘기할 거 아니야? 네. 그렇게 하려고 좀 특이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음. 인쇄물은 사실 어떻게 명함이나 책이나 이런 인쇄물은 그냥 프린트만 찍하고 끝나면 되게 저렴해. 그런데 네. 종이가 어떤 거냐, 네. 그다음에 안에 뭐 금박이 들어가느냐, 에폭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후 가공이라고 하거든. 음. 인쇄가 끝난 다음에 뭔가 더 하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돈이 천차만별 차이야. 명암 한 장에 천원으로도 만들 수 있어 와, 그런데 3천개 찍어 주는데 5천원 받는 경우도 있어 네. 막 이렇게 날리는 명암도 있잖아 <웃음> 그런 건 엄청 싸게 만들잖아 그치? 총 천연색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번 어, 다음번 만날 때까지 숙제는 명함을 만들어 온다 라는 건데 어, 여러 개 만들 필요 없고 앞뒤로 하나만 딱네가 앞으로 평생 쓸거 네. 만들어 오면 되고 잘 만들어 오면 네. 어, 내가 진짜 명함을 네. 뽑아서 줄게 네. 어, 명함을 뽑아서 네. 어, 한 300통 정도 뽑아줄게 네. 어, 쓸수 있게끔 네. 오케이 네. 자 오늘 또 숙제를 <웃음> 열심히 해 오겠다고 또 약속도 했잖아요 생기는 게 얼마나 많아 열심히 해 네. 오면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그동안 봐주신다고 네. 고생했습니다. 안녕. 네, 정리하자. 네. 아유, 오늘 여기까지만 찍어야겠다. 아 힘들다. <웃음>